네 아,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이거 안에놨어요 이거 <웃음> 주면 <웃음> 두이한테 ㅋ ㅋ ㅋ ㅋ 끝났어 완전 예쁜데 그지 괜찮은 거 같아? 어, 이걸 할까? 어 짠 완전 마음에 든다 너무 예뻐 아 근데 영상이 다안 당기네 저저 저 노을 빨리 지기 전에 빨리 저기 보고 가자네 지금. 어와 응. <웃음> 저게 너 길게 늘어지는데 너무 예쁘다 그니까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맑은 것 같지가 않아, 근데, 그치? 응. 꼭 일하는 날에는 날씨 되게 맑고. 맞아. 누운 <웃음> 날에 약간 흐려. 그것은 진리. 아, 자기 혼자 가네, 자기 혼자 가지. 언니 혼자 가면 어떡해? I d o n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? 쿠키 만드는 거예요, 지금? 예한 응. 시간 동안 휴지 시킬 동안 저거 만들데 네. 이거, 이것도 넣어요? 왜 이렇게 서, 섞어 놔야 되는 거예요, 근데? 어, 몰라요. 색깔 내기 위한 거 아니까. 아... 와 이거 되게 재밌다, 근데. 이게 무슨 촉감이야? 어, 채 쳐서 넣어야 되는데. 어? 뭐. 채 쳐서? 아, 괜찮아. 못돼. 아, 대충 해. 채안 친다고 안 죽어. <웃음> 우와, 완전 슬로임 같아. 이 초콜릿을 넣어주래요. 음. 넣어요? 진짜? 넣도 넣었어요? 음. 음. 어우 단내는 아주 장난이 아니다. 됐어, 이제 이걸 봉투에 넣어서 휴지 시키자. 휴지! 네. 되게 전문적인 쿠키 자장비아 그랬니? 다 됐어요 이제 묶어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네, 꼭 묶어야 하나요? 아, 안 묶어도 되나? 응,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줬습니다 제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티가 아니고 실타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유튜브가 사람 여러 망쳤어 <웃음> 특히 나! <웃음> 해보고 싶다는 게 너무 많아 어8 아이고 모르겠다 <웃음> 저기요 뭡니까? 젓다고 컵에다 담아준 이유가 뭡니까? 겠 살짝 젓고 이제 섞었으면 응. 팔팔 끓어올릴 때까지 절대 저으면 안 된대? 응. 어 냄새 진짜 이상해 이게 뭐야? 화학물질 막 이런 냄새야 약간 탄 건가 봐 냄새가 탄내가 어, 나 그치? 너너 뭐하는 짓이야 지금? 탄내 한다고 지금 너무 코막고 있는 거야? 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오! <웃음> 네 리액션이 너무 귀여 솔직히 오 <웃음> <웃음> 오, 약간 파란색이잖아. 뜨거운지 아니. 만져볼래. 오, 대박! <웃음> 아, 오빠, 안너아하 뜨겁다. 됐어? 거기다 살짝 돌려줘 <웃음> 아,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알것 같아. 많이 봤어. 어, 그래서 여기다 살짝 부어가지고 이거 손에다 묻히면서 하더라.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서 가운데 빵꾸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맞아. 나도 그럴듯해. 응. 그래서 두줄 만들어서. 맞네, 언니 말이 안 돼. 나 이미 그 인사동 영상을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. 이런 거 알겠어. 오, 진성이네. <웃음> 망했다. 난 이거 아니야. 왜, 왜, 왜, 왜? <웃음> 갑자기 온갱 출다를 아니 야, 네, 응. 어, 게 뭐가 엉망진창이야 야 옷이 엉망진창이야 왜가시 그렇게 부렸냐고 아니 거.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사, 살짝 엉켰어 하여튼 이렇게 됐어 이제. 돌이킬 수 없나봐 그지 아.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다시 뭉쳐지지도 않아자지이나이 먹어 <웃음> 야, 이렇게 커요 아, <웃음> 그렇게 맛있다고 했으니까 무서워 <웃음> 싫다래야 다음에 인사동 가서 꿀타래나 한번사 먹자. <웃음> 아 아까워. 다신 응. 음식 갖다 장난치지 않아 <웃음> 당신 다음 주에 있단 아이템 갖고 오면 정말 나 화낼 거야. 실타를 <웃음> <웃음> 만들고 갑자기 급빡친햄민이 실타를 <웃음> 만들고 급빡친게 아니라 게 힘들어졌어 지금. 그냥 급피곤. 뻥치지만 빡쳤잖아. 뭘 빡쳐. 빡칠 게 뭐가 있어 솔직히. 언니 실력에. <웃음> <웃음> 키오. 키오! 짠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이제 얘가 건조가 됐어요 짠! 키오! 너무 많다 근데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볼게요 음 엄청 쫀득쫀득하다 내일 먹어야겠다.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.